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바꾸는 말버릇의 비밀 돈을 부르는 말버릇 미야모토 마유미지음 황미수 공김 비즈니스 북스 출판 안녕하세요 스윗샌드입니다 혹시 사이토 히토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면 꼭 이분의 책을 한두 권 정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일본 개인 납세액이 1위인 굉장한 재력가로서 부자가 되는 방법과 운을 키우는 방법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집필하셨는데요. 저도 그 중에 몇 권을 읽고 제 유튜브 채널에 리뷰한 게 있어요.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살다가 사이토 히토리 씨를 만나고서 그분의 제자가 되셨고요. 사이토 히토리 씨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 돈에 관한 철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걸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교토 최고의 부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고 지금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본인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의 말버릇, 기회와 성공을 부르는 말버릇, 돈을 끌어당기는 말버릇, 이렇게 우리의 평소 말버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말버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우리의 말버릇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으시나요? 아씨 짜증나네 아 오늘 일친이 정말 안 좋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라는 인간이 그렇지 뭐 뭐야 저 사람 진짜 재수 없네 이런 말을 자주 쓰지는 않으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말버릇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내뱉으면서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면서도 왜 자신의 인생은 풀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속으로 맨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바로 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버릇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거부감 들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운이 좋다.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고 있어. 뭐 이런 나만의 긍정적인 말을 하나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걸 하루에 100번씩 말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처럼 그 긍정적인 말을 100번, 200번 최대한 많이 생각하고 그걸 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몇 달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입에 익으면서 우리만의 그런 말버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버릇을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그러면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게 되고 그걸 바로 아우라라고 하는데요. 왠지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같이 있고 싶거나 아저 사람은 뭔가 아우라가 남다르다 이런 게 느껴지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아우라가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면 내 주변에도 그렇게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붙게 됩니다. 에너지는 서로 비슷한 것끼리 잡아당기니까요. 그러면 인생이 점점 더잘 풀리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 그거 아세요? 내가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내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바뀌게 되는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등장인물들이나 장르가 서서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원래 부정적이고 남에 대한 험담을 잘하고 질투하고 자기 신세한탄하고 그럴 때는 내 주변에도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우울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이 무능한 정부 탓이다. 이러면서 정치인들과 대통령을 원망하게 되고 배우자나 부모를 원망하고 점점 더내 인생이 악화되는 사이클에서 그 챗바퀴를 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변화하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가 기회이고 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생각을 빨리 실천으로 옮기셔서 그 악순환의 챗바퀴, 아니면 컴포트존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 컴포트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우울하면서도 이 편안함을 벗어나기 싫어서 있었던 그 존을 벗어나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말버릇을 계속 어디에 써서 붙이고 핸드폰 바탕화면에도 적어놓고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있는 유튜브 채널 챙겨서 보고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퍼부으면서 부정적인 나 자신을 계속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원래 잘 만나던 사람인데 괜히 만나면 불편하고 만나고 집에 오면 기운 빠지고 뭐 소위 말해 기 빨린다고 그러죠? 뭔가 되게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잘안 만나게 돼요. 원래 친했던 사람인데 같이 만나서 흉도 보고 같이 막 지름신 들려서 과소비도 하고 뭐 배우자나 아니면 자기 직장에 관한 어떤 일거리를 털어놓으면서 소소한 동지가 됐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낯설고 나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에너지로 변화하는 중이다 보니까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하던 일이 점점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원래 잘안 친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조금씩 조금씩 친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은 늘 삶이 즐거워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걸 옆에서 지켜보게 되죠.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상태에 어느 정도 와 있으면 그런 주변에 좋은 일을 질투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주변의 좋은 에너지를 나도 좀 받아가면서 나도 같이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들과 똑같은 풍요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모두 이루어진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마 제 영상을 거의 다 보신 스윗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개념을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 책의 핵심이자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꼭이 문장을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농담이자 빈말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아주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나쁜 말버릇인데요. 빈말로 하는 말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입 밖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내뱉는 말은 모두 우주에 보내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우리의 주문을 전부 이루어주려고 하는데 좋은 일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지만 안 좋은 일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뿜는 생각도 에너지고 말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말을 내뱉으면 이 자연의 에너지, 이 커다란 우주의 에너지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생각 덩어리를 현실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나쁜 사건과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악담을 퍼부으면 진짜 내가 예상했던 가장 최악의 사건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좋은 에너지와 서로 끌어당겨져서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마치 평소에 감사합니다를 계속 속으로도 생각하고 입 밖으로도 말하면 감사한 일이 계속 생겨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감사함의 효과를 정말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걸 그동안 왜안 했을까? 내가 이왜 이걸 몰랐을까? 너무 아쉽고요. 여러분도 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셔서 좋은 일이 매일매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마다 공책에 감사일기 쓰는 것도 정말 좋고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새끼를 제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걸어다니는 내 몸에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말버릇에 대한 효과는 이 책의 제 2장에 나오는데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진짜로 돈을 부르는 말버릇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신 당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몰려올 거예요. 감사합니다.